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비슷한 글자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해도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. 비슷한 자모음으로 이루어졌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세요. 문제를 풀 때는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위에 있는 단어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사랑 사람 사랑, 사람 기침, 김치, 기침, 김치 가발, 가방, 가발, 가방, 발, 밥, 발, 밥, 바지, 반지, 바지, 반지, 사자. 상장 사자 상장 사삼사삼 가위 거위 가위 거위 의사 의자 의사 의자 귀쥐 귀. 쥐. 귀 쥐 시계 세계 시계 세계 도끼 토끼 도끼 토끼 코트 카트 코트 카트 나비 낭비 나비 낭비 고기 공기 고기 공기 커피 코피. 커피 커피 커피 수저 사자 수저 사자 다리 도리 다리 도리 여우 우유 여우 우유 포도 파도 포도 파도 고래 가루 고래 가루 시소 스시 시소 스시 말 물, 말, 물. 산, 손, 산, 손. 별, 벌, 별, 벌. 기차, 고추, 기차, 고추. 가구, 기구, 가구, 기구. 여기 요가 여기 요가 고기 거기 고기 거기 오리 요리 오리 요리 사소사소 사, 소. 우리 유리 우리 유리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음 모음 변화를 통해서 뜻이 달라지는 한글 공부를 했는데요. 한글은 읽는 건 쉽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